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저희 팬송 녹음 현장입니다 9일 네, 날 저희 데뷔 날이잖아요 5주년팬송 제목은 스윗 트레블입니다 스윗 트레블 달콤한 여행이죠 앨리스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할 시간들이 달콤한 여행이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들 손으로 탄생한 가사들이고 저도 역시 8마디 정도 <웃음> 손을 올렸고요 여행이는 키워드 안에서 멤버들이가 쓰고 해서 오늘 녹음하는 나간 것같 첫날이에요. 다! Tell, tell me sweet things baby 든다 오케이 어떠신가요? 좀하네 어. 수빈쿤도 괜찮나요?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아모든다 오케이도 나와줬으면 좋겠다. 그런 방향성 어떻냐. 그렇게 한번 불러볼게 그럼. 모든다 오케이 오케이 모든다 <웃음> Sugar Rush. So, so, give me the Sugar Rush. So give me the Sugar Rush. 조금 힘을 풀어야 네. 될 거잖아요. 지금 약간 좀 별로 안 신나 보여? 무서. 오케이. 허무무서. 음. So give me the Sugar Rush. 오, 오 톤은 좋아. 생... 톤 너무 좋다. 이 느낌 그대로 마지막에 Just Follow Me Sugar Rush 갈게요. 네. Just Follow Me Sugar Rush. 네, <웃음> So, give me the sugar rush. How do you do it? 는 o w do y o 스 d 스 it? h o o y o o w do y u do i u h 더, Just follow me, sugar rush. h 비 v 보여주세요 그냥 <웃음> <너무> 재밌게 <웃음> 보고 있는데 아, 감사합니다 이어지나요? 그동창생 기분 살짝 기대봐 기분 좋은 바람에 살짝 기대봐 곁에 있을게 어, 어 지금 좋아 지금 어, 너무 어, 그거야 곁에 있을게 해랑 어, 쓰레 어, 자신감을 가져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고. 오케이 오케이 곁에 있을게 이거다 나 설명 넘어자 <웃음> 영상 들어봐 됐어? 어깨 한번 도둑여줘 오케이 아 축하한다 갑자기 왜아름비가 됐어? 우리 밝은 거 아니었어?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좋아 힙합이었어 힙합이었어? 모든 멤버들이 잘했지만 병찬이가 오늘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할 때부터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막 연락을 해서 많이 좀 알려달라고 전화까지 오고 그랬는데 어우, 너무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너무 잘했고 다 잘한 거 같아요 수민이도 또 끝까지 남아서 이렉팅도 도와주고 본인도 끝까지 남아서 수정 녹음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할 시간도 없이 뿐더러 계속 저는 밖에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오랜만이네요 이 분위기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이 분위기 오랜만에 느껴봤는데 이렇게 같이 또 녹음하고 노니까 굉장히 신선하네요 자 해볼까요? 오케이 바로 갈게요 So give me that sugar rush So give me that sugar rush 아 너무 무감정이었어 So give me that sugar rush 너무 약간 무감정 아닌가 오케이, 여기서 할게요. 다음으로 갈게요. 예. 어디든지, 이렇게. 아, 한 번만 다시 살려볼게요. 별빛들은. 그러면 뒤에도 약간 이렇게 조금씩 악센트 줄게요. 찍어주는 거. So, 네. 어디든지, 하게비 제가 1절에 부르는 훅 파트인데요. 어디든지 별빛들은 우리를 환하게 비출 거야라는 가사입니다. 그 별빛이 또 우리 엘리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던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로 썼던 글이라서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고 제 파트다 보니까 비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Sugar rush, sugar rush, sugar rush, sugar rush. 뛰는 채널은 백팩에. Yeah, I feel like I'm traveling every day. Never yet도 안 나올 고기로만 나네들에. 형형형 승희 형슈가슈가루라 이거 아래로 까는 거 할까? 하나 위로 까는 거 하나 이렇게 할까 헤이 hey! 헤이 hey! 이거다 이워서 hey. 그래 이워서 그거잖아 내가 하나 둘셋 헤이 hey! 하면 돼 하는 거야 아, 같이 하라고 어, 같이, 같이 듣자 이렇게 아 들려 들려 들려 그리고 그거, 그거 키면 되잖아 아 맞네 헤이! y Hey! o k y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이 k a y o k y Okay. Okay. Okay. Okay. o k y Okay. Okay. 이 y Okay. Okay. Okay. o k a y o o 여행을 가기가 마냥 쉽진 않잖아요. 아무래도 노래로서 좀더 자유롭게 표현이 된것 같고, 여행 간 기분 날수 있게끔 긍정적인 바이브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Okay. 별빛들은 우리더 환하게 비출 거야 아, 네. 우리더 환하게 비출 거야 더 환하게 비출 거야 그게 밴딩이 좀 깊어서 그런 거 같아. 네. 이것도 좀.. 승신이 형, 어, 어, 표정이 아닌 거 같은데? <웃음> 다시 할까? 네. 매 순간 특별해 저 앞에 그거 A, A에만 한 번만 그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저는 종착지라는 키워드를 두고 좀 많이 썼습니다 아직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멀리 종착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달려가자 엘리스 분들도 같이 함께 가자 재밌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 사실 요즘에 제가 디렉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좀더 팬송을 녹음을 하다 보니까 멤버들도 더좀 신나는 것 같고 저도 그리고 뭔가 어 되게 재밌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처럼 밝게 빛나 별빛처럼 밝게 빛나 이거 괜찮아요? 이걸로 드, 들어봅시다. 이거 Every Day, I 아, n e e 거기 두줄 쯤에 나오고 What's Going On이랑 아 u r l o 그 쯤에 한번더 나오고 두번 나오지. 좀 줄여서 들어볼까? 왜냐면은, 왜냐면 거기가 내가 슬로우를 복잡하게 타는 그 유일한 부분이잖아. t r a v e l i n g Everyday, p y 이렇게 타잖아. 좋좋좋좋좋 어, 좋다. t r e v 치스스스 신나요. 신나면. <웃음> 전신나 발사. 요디 신나요. 아, 신나요. 아, 신나나요 <웃음> <웃음> 아, 트레버 아, 신나요. 아, 신나 아, 신 아, 아, 아, 아첫번째거 네. 앞에 아, 아, 부분. 아, 첫번째거 다시. 예. 재밌구만. 진행시켜. 진행시켜. 진행시켜. 진행시켜. 어. 총알 두발. 그 세명의 동포를 내가 직접 뽑았습니다. 자반장게 <웃음> 번역에... 여러분들은 모릅니다. 모릅니다. <웃음> 예 안했어요. 아 이런거구나. 예 안했어요. 아 이런거구나. 이런거구나. 예 안했대요. <웃음> 아게 아니고! e 이 e the sugar r 나한번한번더 v 게요 s o give me the sugar rush. t r e v o r 마치 s w e e t s w e e t s w e e t s w e e t t r e v o r s o g i v e m e t h s u g a r r u s h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 안녕하십 5년 후에 빅톤이라고 한다면 후에 5년은 뭐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냥 뭔가 빅톤은 빅톤인 것 같아요 그냥그 모습 그대로 그냥 쭉 이어가면서 천진넘만 시끄럽고 함께 그냥 잘 어울리는 그런 빅톤일 것 같아요 그게 모두가 바라는 빅톤이지 않을까 하고 전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. 제가 우리 지마 바보야. 지금까지 인아 스위츠 레이버를 같이 5년 동안 해온우리엘리스들 앞으로도 더 달콤한 여행 같이 하고 싶어요.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담았어요. 응. 가사와 멜로디를 응. 들으면서 위로와 응원이 되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엘리스. 저희가 어제도 5주년을 맞이하게 됐네요. 네. 확실히 시간이 찰수록 진득함이 좀더 커지는 것 같고 다가오는 그 크기도 더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어, 서로에게 의지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게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스윗 트래블 하도록 갑시다, 여러분 함께 해요. 또이렇게하나마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앞으로의 비톤 10주년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다릴 거니까 어니 가지 말아주세요. 아니, 아니. 저희 아직 달려가려름 멀었습니다. 많이 많이 옆에 함께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. 스위치 바로. Let's go. 안녕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Come with me.